대구시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북토부가 주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대구시 주관으로 국방부, 공군 등과 함께 지난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방부와 함께 대구 군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칠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고,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한미군, B70군 등과 3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미군시설 이전 소유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며 이전 사업비는 약 1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부지 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정도 커진 1 6으로 활주로 입원 계류장 엄체호, 한약구 유리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 동 등이 배치됐다. 특히 지난 2020년 협의된 동동화 비문을 반영해 군이군에는 인항터미널 영예관사를 배치하고 의성군에는 군부대 정문, 영내관사 및 체육시설을 배치했다. 대구시가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합의각서안을 작성한 후 이달 말기획재정부의 기부대 양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시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 영역을 통해 군 공항시설과 민항시설의 조화로운 배치를 위한 방안, 코로나 이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수요, 적정 공항용량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대구시와 국토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군의군과 위성군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 무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편입 여부, 보상 등에 대한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의군과 의성군의 운영 중인 현장소통상담실을 오는 22일부터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6일까지 매일 열기로 했으며 필력적으로 전문가 법률, 세무, 감정평가서를 투입해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중남부권물류역객 중심의 중치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은 절차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Yeah.